초콜 떴습니다 well, that's how I feel about 네, 오늘도 신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배달하는 날이죠. 아,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첩배달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습니다한건 네, 배달을 하자마자 또 바로 아 잡혔습니다. 아,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당에 도착 물건 픽업해갖고 배송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 배고프다. 쿠팡 25,000원. 이거 하나 맞아. 네. 요거 가져갈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아 네. 아빠는 다 좋은데 엘리베이터는 너무 오래 기다려. 그냥 걸게다 빨라가지구 어? 맛있게 드세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어, 계요안녕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시작하자마자 네. 이제 두건 완료했습니다. 아쉴틈 없이 세 번째 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안꽂졌어 지금 보시는 아파트 단지가 올림픽 선수촌 옛날에 이제 차로 배달을 할때 쿠팡 플렉스 쿠팡 플렉스 할 때도 진짜 여기서 애먹은 애먹은 단지. 하지만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오니까 쉽네요 확실히 쉬워. 아 이렇게 쉬운 걸 차로 할 때는 돌고 돌고 찾고 막 주차할 때 없어서 들고 뛰고 막 여기가 보면은 진짜 이뻐요 이쪽 보면 잠시나마 잠시나마 여러분들하고 아, 아름다운 숲과 자 감상 다 했고 이제 배달.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안 잡히네요 <웃음> 콜 잡힐 때까지 좀 떠들다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주면 아, 11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쿠파이치배달했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배달을 강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문종동 입니다 <웃음> 뒤에, 뒤에 보이시면 이제 저, 뭐야 검찰청? 어이. 아이씨 마시려고 앉았는데 바로 콜 들어와서 다섯번째 픽업지 올림픽공원에 제일재면서 일요일이라 그런지 공원에 사람이 참 많네요 날씨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섯번째 픽업했고 안전하게 배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배달 들어왔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진짜 이빡하원에었는데1 1주0 0원에 1,000원에 1,000원에 1 0뻔했원 큰일 날뻔했 어? 에1 그렇고 배송지 주소0 지금 봤는데. 4km 떨어진 강남 헌릉. 안녕하니까 강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락동 갔다가 순화 갔다가 문정동 찍고 지금 이게 세곡동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산더번 탔어. 갈 때까지 가는 거 같아. 아, 오늘도 보내주신 소중한 스타벅스 쿠폰. 잘 마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 시내를 돌다 돌다 세곡동까지 와버렸습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더이상 여기서 잡다가는 유배야 유배 이건 진짜 아주 유배를 보내버렸어 아, 일단은 그래서 지금 조금 쉬었다가 집 근처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코를 잡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다가는 어디로 갈지 몰라 이제 집까지 거리는 무려 10km야, 10km 돌고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 여기까지 보낼 생각을 했지. 나는 쿠팡 참 대단한 것 같아. 아시다시피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하는 그 설정 지역을 딱 저는 강동구로만 해놨습니다. 어? 근데 강동구 배달은 딱한번 있었어. 잠실 송파 가락 문정 갔다 세곡동. 공기는 좋아. <웃음> 동네를 보시면 거의 뭐 유배 아닙니까 유배. 어? 유배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니아 산. 내가 지금 이걸 왔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내가 진짜 코팡 정말 사랑해 요 진짜 사랑해. 아 진짜 멋진 것 같아. 자이원하먼 곳까지 코를 잡아주시. 쿠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뭐... 배달하면서 이런데도 아버지 언제 와보겠어요. 그죠? 응? 어? 하도 멀리 가니까 기름만 떨어져. 그래서 사천 원씩 어주세요. 하나만 더 잡고 갈까? 아... 이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